안녕하세요 파만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들고 온 만년필은 여기 펠리칸에서 나온 펠리칸 펠리칸 어 띵크 만년필인데요 어 하, 저번에 네그 파워카스텔에서 나온 라이 띵크 만년필 이요또 다른 띵크 만년필입니다 요즘히 말해서 띵크 만년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블랙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블랙색상 말고도 바이올렛 색상 이라고 보라색깔이 하나 더 있어요 바이오... 보라색깔이 하나 더 있는데 저는 보라색이 마음에 안들어서 블랙색상을 했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는 총 어, 2만원에서 15000원 정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네 일단 공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일단 무게부터 재보도록 합시다 무게는 14g으로 역시 몸체가 뭉치가 플라스틱인 만큼 상당히 가벼운 축에 속하는데요 네 일단 띵크 마녀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외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외관은 여기 뒷부분에 뒷부분 끝부분을 보시면 테일 부분을 보시면 여기 고무패킹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고무패킹 처리, 처리된 처리부분이왜 패킹 처리가 되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클립 부분이 있는데 클립은 상당히 약, 살짝 좀 약하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약한데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안에 어미사하게 틈이 나 있는거 보시 여기 미사하게 돌출이 나 있는 부분 보실 수 있어요 이 돌출이 나 있는 부분 덕분에 이 돌출 부분 덕분에 어 꽃에 걸었을 때잘안 빠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윗부분을 보시면 펠리칸 노고가 박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초점화 화이팅 초점화 펠리칸 노고가 박혀져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단점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단점은 일단 여기 잉크 잔여량을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 거의 어 만년필 필 자체가 안에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 안까지 들어가게 돼가지고 안쪽에서 보기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지 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굳이 쳐가지고 잉크를 내린 다음에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잉크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채워주도록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잉크 여기 부분을 보시면 이 고정대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서 그냥 흔들려요 흔들려서 이게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솔직히 조금 불안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지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말을 할게 많은데요 파지 법은 거의 무조건 지고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보고표기다 보니까 아마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만년핀인데 어 일단 뭐파지법자체가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잡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렇게 잡도록 기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어 일단 고무 패킹 처리가 돼 있어서 미끄럼 방지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에요 하지만 파지법이 무조건 이렇다 보니까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잡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잡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잡기도 하는데 네, 상당히 파지법 자체가 무조건 이게 약간 핵이라 된다고 볼수 있어서 조금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 이렇게 그냥 끼운 용도예요 끼운 용도인데 솔직히 조금 보기 흉하죠 <웃음> 조금 보기 흉해서 저는 빼고 사용해요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끼우도 원래 설계가 다 있는건데 조금 보기가 흉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가 조금 흉해서 그냥 빼고 사용 그냥 뚜껑을 최대한 안 잃어버리듯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빼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피해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피해감은 피해감은 상당히 조금 두껍, 두껍게 나가는 편이고요 펜촉이 조금 말랑말랑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힘을 조금만 주어도 두껍게 나갔다가 얇게 나갔다가 두껍게 나갔다가 얇게 나갔다가, 나갔다가 할수 있어요. 일단 펠리카 펜촉 자체에는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피드도 평범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평범 평범한 만년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펜촉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스틸로 그냥 어 역시나 그냥 보급형 만년필 중에서는 그냥 어, 꽤 좋은 만약필이라고볼수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이만냥필을약 3년 정도 사용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꽤나 튼튼내구성 가졌다고도 볼수 있겠죠 이번 여기까지 파만리의 파비앙 이었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